제가 분양받는 았 아파트가 1군 업체 2군 업체 브랜드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미분양입니다. 부도가 난다는데 부도 날 수도 있나요? 충분히 부도 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많은 전화들이 다시 오는데요. 일단 미분양 할인 부분도 뭐 다양하게 전화가 오지만 은 현재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1군 브랜드 2군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다. 중견건설사의 아파트기 때문에 미분양이 날 수가 있는가 뭐 그런 궁금증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때 아파트를 팔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또 있는가 하면 은 지금 또 입주를 해야 되는데 기존 아파트, 기존 주택 팔지를 못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지금은 중견건설사의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부도난다니까 또 그의 뉴스나 유튜브를 보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상 자체를 올리고 나면 또그 다음에 전화가 와서 영상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도직입 적으로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뭐 단도직입 적으로뭐 얘기해줄 수는 없죠. 현재 보시다시피 21년, 22년 일군 브랜드 아파트는 1위에서 10위까지 평가액으로 해서 현재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물론 단위는 21조, 12조, 뭐 9조, 9조 6천억, 9조 5천억 이런 순위로 해서 도급 평가액에 대한 순위죠. 일군 브랜드가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자산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평가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일군 브랜드도 안전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죠. 100%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을 정도는 됩니다. 물론 올 경기 쪽에 워낙 뻥뻥 터지다 보니까 뭐 그런 뉴스들이 일반적으로 좀 나오는 편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일군 브랜드 아파트 자체에 미분양이 났다면 그것 또한 사실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중소건설사가 견디지 못해서 부도나는 것은 결국은 완판이 되고 분양이 다 되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전국에 사업을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자금난에 허덕여서 부도가 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실제 뭐 1군, 2군 브랜드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은 1조원 5천억원 5천억원 이상이냐 5천억원 이하냐 뭐 그런 차이로 1군, 2군, 3군 업체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미분양이 얼마나 나 있느냐 거기서 자지우지가 됩니다. 더욱더 쉽게 얘기 드린다면 실제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면 시행사, 시공사 그렇게 진행을 해서 수익금을 뭐 PF 자금도 제출하고 대주단에도 마찬가지 자금 투자를 했는 부분을회수를 하고 수익이 발생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계약금을 받으면서 그 계약금으로 해서 실제 아파트 공사에 대는 필요한 금액을 충당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같은 경우는 해지가 되기 때문에 실제 미분양이 아니라 완판을 했는데도 계약금 자체는 취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완판을 했는데도 계약금만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취소를 해서 다시 자금난에 허덕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중도금이 들어갔다. 중도금이 들어갔을 때는 실제 계약 해지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1회든 2회든 3회든 4회든 계속해서 이 중도금이 들어가는 돈으로 계속해서 건설사들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에 미분양이 났다. 미분양이 났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50% 미분양이 났는지 아니면 뭐 70% 무이분양이 나고 30%만 분양이 되었는지 이런 상황이라면 아주 위험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계약금으로 해서 공사진행을 해야 되고 중도금으로 나오는 돈으로 해서 공사진행을 해야 되는데 미분양이 나와 있는 상태라면 은 이런 돈을 받아 곧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위 말하는 PF, PF의 돈을 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PF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힘들어진다. 단기가 도래했는데 그 돈을 또 갚아야 되고 이자가 연체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1군없체냐2군없체냐 자금을 얼마나, 얼마나 뭐 당길 수 있느냐 얼마나 돈을 가져와서 공사를 할수 있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저는 제 딴에는 억수로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도 또 모르시겠다 해서 뭐 전화 가 오시는 분들 계신데 일단은 분양이 다 되었거나 아니면 분양이 70% 이상만 되었다 그리고 중도금이 진행되고 있다라면 은 무조건 거의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런데 미분양 상태에 계약금만 지금 1회 2회 납부차이 들어가는 아파트라면 은 이 계약금 지금 해지 소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계약을 해지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계약금 마찬가지 회수가 된다면은 결국은 그 자회사나 아니면 아파트에서 자기 돈으로 공사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그만큼 자본이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억수로 중요한 거죠. 그리고 pf 자체 대출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pf 자체 대출도 지금 수톱시키고 다양한 뉴스들이 나옵니다. 근데 기존 완판이 되었고 중동금까지 진행되는 아파트, 그리고 뭐 70% 이상만 분양이 되는 아파트라면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미분양이 뭐 50% 났다, 뭐 60% 났다, 뭐 분양이 30%, 40% 되지뿐이 않았다, 뭐 이런 아파트들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파트 400세대에서 뭐 500세대 정도 짓는 건축 비용이 기본적으로 공사비용이 2천억 원 정도 가까이 들어갑니다. 2천억 원 정도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돈을 땡겨올 수 있는 돈이 PF가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분장을 하다 보니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해서 공사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그 돈을 결국은 확보할 가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중견건설사들이 부도가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일단은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지급받아서 진행되는 아파트들 미분양이 일부 나있는 아파트들이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중도금이 진행이 되면 중도금 자체가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되지 않는다. 계약해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중도금이 결국은 은행 소위 말해서 중도금 선택되어 있는 은행에서 자동으로 공사 대금으로 해서 건설사에 비용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중도금 무이자라고 나오는 이런 부분도 결국은 시행사에서 남는 차익금을 가지고 수익금을 가지고 그 이자를 대신 내주는 거죠 그래서 무이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 무이자도 실제 어느 정도 중도금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미분양이 많이 나는 곳에서는 수익금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자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자금 확보는 결국은 PF 자금. PF 자금으로 해서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되는데 PF 자금을 지금 중단시켰기 때문에 자금난에 허덕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분양이 나는 아파트 소위 말해서 자금력이 없는 건설사들은 충분히 부도가 날 수가 있다. 그리고 기존에 내가 분양받았는 아파트가 적어도 70% 정도의 분양이 되었고 중도금 날짜가 진행이 되었다면 일단은 70%만 해도 체하 마지노선에 손해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도금 금액이 건설사로 투입되어서 계속해서 건설사는 안전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분양이 나와 있는 상태의 아파트들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족해서 개인의 어떤 업체에서 PF 자금을 땡겨서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런 자금이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부도가 날수 있다. 그래서 상위 뭐 10개, 에1 2 정도 안에 들어가는 대형건설사들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런 대형건설사들도 이분양이 나와 있는 상태라면 100%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죠. 이런 건설사들도 뭐 대구의 한 곳에 실제 건설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 자체에서도 몇 군데 알지 그하시고 전국의 아파트 엄청나게 짓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 뭐 롯데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현대일스테이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한쪽에서 자금의 압박을 받게 되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아직까지 뭐 대형건설사들이 자빠졌다. 뭐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뉴스에서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런 건설사들은 책임중공이나 책임분양 그다음에 지급 보정으로 해서 공사 중단 사태까지 일어난 적은 아직 제가 보지 못했는데 물론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찾아보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 뉴스에 그래 나온 적은 없고요. 그리고 이런 대형건설사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분양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분양이 되어야지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받아서 공사비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게 실제 우리가 신탁회사라고 해서 시행사가 신탁회사 수술를 주고 뭐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렇게 보험처리를 할수 있는 신탁회사를 수수을 주고 내세웁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건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지금 신탁사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자금난에 허덕인다 직업보정을 쓰고 책임 중공이다 책임 분양이다 그리고 미분양 담보 학약서다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신탁사들도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설사와 뭐 시행사 그리고 아파트 공사현장에 어떤 모든 것을 진행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신탁사들도 사실 부도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부도가 나면 그 돈은 어디서 받나요? 못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하나신탁 교보신탁, 무궁화신탁, KB신탁 뭐 엄청나게 신탁이 많습니다. 이런 신탁사들이 만들어지는 자본급은 150억 정도면 은 신탁사가 만들어지고 기본적으로 좀뭐 튼튼한 신탁사들은 4천억 원에서 뭐 5천억 원 정도 뭐 그렇게도 자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파트 뭐 천세대만 돼도 투입되는 자금이 4천억 원이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올 미분양이 났다 그럼 결국은 그 돈이 PF 자금에서 나와야 되고 신탁사 지급 보증이라든지 미분양 담보 확약서를 해서 계속해서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간다면은 그것도 대구뿐만 아니라 아마 대전 광주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엄청나게 많겠죠 거기서 연쇄적으로 미분양이 나서 터진다면은 나쁘게 얘기하면은 전부 다다 다 터진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브릿지로는 pf 마찬가지 온 pf 나오고 브릿지도로는 돈을 땡겨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미분양이 되었냐 안 되었냐 그게 가장 큰 거죠. 저도 마찬가지 미분양 할인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확인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그 아파트가 몇 퍼센트나 미분양이 나 있는지 그런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1군, 2군 브랜드에서는 어느 정도 1조 원 이상, 5천억 원 이상 평가를 다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물론 자회사가 있는 현대라든지 SK라든지 롯데라든지 뭐 대우라든지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자회사에서 돈을 빌려올 수도 있죠. 실제 요번에 롯데 같은 경우도 돈이 부족해서 자회사한테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5천억 원. 그래서 아파트 공사를 짓는다고 하는데요. 자회사까지 없는 중견건설사라면 은 거다가 미분양까지 났다면 은 충분히 도도가 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분은 자이르네 사태에 대해서 또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내가 편안해서 물어보는지 만만해서 물어보는지는 몰라도 전화는 딕기마야요. 자이르네 같은 경우는 후분양이죠. 그러고 LG자회사이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 자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2 3 0불이 분양이 안 됐다케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후분양을 하는 것이고 또 LG자회사라서 돈을 그쪽에서 땡겨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워낙 지금 분양가격이 높죠. 10억, 11억. 지금 이 상황에서 10억, 11억의 아파트가 과연 분양이 될 건지 그게 만촌삼동이든 뭐 강남이든 어디 간에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항상 저는 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더 세세하게 알아봐야 될 상황들이 있다면 제 영상을 토대로 인터넷과 유튜브 국토부 자료를 확인해서 비교 분석해 보시면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파트 때문에 잠 못드는 밤 긴긴 밤이 보통이 될수 있지만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내리기만을 바라며 또 정말 오리지널 줍줍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줍줍이 그게 무슨 줍줍이냐 이제부터 줍줍의 시작이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